정말 <웃음> 우리가 유튜브가 잘될줄 알겠다. 갑자기? <웃음> 어, 유명해질 거야. 갑자기 유명해진다고요? 아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어? 아 갑자기야. 문안 열린 줄. 아이야 씨발. 키라 나 구독. 아 사람 없다 진짜. 크으. 여러분 저희 집 디비지 룸을 소개합니다. 와우. Wow. 부자시네요. 이렇게 넓은 DVD룸도 있고. 와, 길다. 와, 부럽다. 키큰 사람 최고야. 의자가 다섯 어. 개가 필요한데. 어, 아, 여기, 여기 단, 위에? 이분 따라가시네. 두 분만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여자분 밖에 없으시죠? 네. 네. 아직 안 와가지고. 이 계속 찍어이 돼요? <웃음> 네, 나오세요 지금. 우와, 이렇게 이지다니 <웃음> 진짜 이 언니가 진짜 관종이라니까. 우와, 의자다. 몇개 필요하죠? 다섯 개? 다섯 개 필요하다고 하니까 일단 <웃음> 이거 끌고 가셔가지고 네. 사용하시고 이제 남은 거 다시 이제 끌고 오시는 게 나을 아요아 알겠습니다 이거 들으면 힘들잖아요 네못 들어요 아, 많이 추운데 YCF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YCF는 벌써 13회차를 맞이하는데요 그동안의 수많은 전시자들이 YCF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학가는 거뭐 얼마 안나왔네요 그래서 저희 아, 특별히 뭐더 재밌는 일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처음 시작으로 우리 글로벌 캔버스. 하고 이제 저희가 부르는 TOEFL이나 이제 IELTS라는 시험을 봐서 그 성적을 이제 내면 돼요. 생각해 보면 은 조금 많이틀어놨을때그개인을 느끼는 불안정감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상 본인이 만약에 불안정감을 느꼈을 때는 어느정도 본인 생활에 지장을 느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유학도 괜찮지만 어쨌든 본인이 어... 그냥 정감불안 어, 진짜, 네, 진짜 잘됐다 그래지 언니가 혼나 했어요? 어... 지 <웃음> 역시 <아빠는> 너무 정갈하다 <웃음> 했어 저 유튜브 할 거예요 가리기. 아정이는, 아정이는? 여기 있어. 아정아. 네. 사이비. 네. 사이비. <웃음> 사이비. 사이비. 사이비. 이 사이비. 나려. 싹나갈 때는 진짜 빨라. 들어오 게. 지금 아버지한테 전화. 음. 음. 네. 안녕하세요. 오자마자, 어, 중요한데. 오자마자. 중요한데. 오자마자. 언제 왔어? 방금. 방금? 일다끝나까될수 다 방금이 있어? <웃음> 방금이라 하면 <웃음> 내가 다섯, 다섯 개, 여섯 개 동아리는 봤는데 지금 <웃음> 30... 뭔 소리야 나 지금 동아리 일 처리 엄청 많이 했는데 아 내가 몇명 지정해서 그 뭐야 여기 부스, 여기 전시장 음, 거기에 한 12시까지 있어야 될 거야 전시장이 어디였지? 아 맞다 저기였지. 네, 그 카메라는 배터리가 안 달아. 계속 바꾸는 거예요. 계 지금 꺼졌으면 좋겠대. <웃음> 근데 아정 언니가 분량 제일 많은 것 같아. 일단은 그 전시장 12시까지만 하니까 한 11시 50분부터 내보낼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라고 이제 녹화야? 녹화야? 하고 있어요 빨대입니다 빨대 먹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힘을 더 주면 오히려 더안 돼요 근데 이 뭐지? 자가따차 이건 뭐야 근데? 네나좋거타면안 음. 되냐? 해, 해, 해. 아 잠깐만. 근데 나가 없는데. 아 일단 작가집부터 달아는 걸로 하자. 정가. 저가... 편의점. 아. 거... 실패. 이거 내내지마 실패. 2차 시도. 배송이는안 보이냐? 네. 일하고 사무실에서. 네. 편의점 나가는 거안 되네. 몇시 지금. 지금 돼. 아. 3차 시도. <웃음> 3차 시도. <웃음> <웃음> 지금 교내 편의점 8시에 닫았고 10시 이후엔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캠퍼스를 버전하는 걸 통제 중이에요 12시 되면은 음. 문이 탁 차고 잠기지 않아요 아니요 그 1층 말고 어, 여기 지하만지하만 어, 지하만 어, 잠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잠경얘잘 어, 예, 몰라? 야 문이 어떻게 하고탁 잠겨? 개 신기하다 그 시간 맞추면 갑자기 철컥 하면서 잠기던데 어, 방구했어요? 어다 언니 방구했냐고요? 안걸 있어 안걸 있어 <웃음> 고 했어요 한다 열개 받았다. 한다. 안녕 여러분. 저는 지금 전시장 관리 좀 하고 언니한테 왔어요. 너무 피곤해요. 방에서 지금 식지도 하는 걸로 지금 그러니까 카메라에 자기는 열심히 달려간 거지 어제부터 해 카메라 노래예요? 어. 아니, 아니 왜냐면 유정이랑 같이. 오. 오. 언니 이번에 꼭 편집할 거죠? 아나 어, 해야 나유나 <웃음>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거야. 야, 근데 지금 이렇게 좀 나는 게 누가 받고 안 받고 게두 개가. 너 괜찮아? <웃음> 저요? 어. 어떻게 나오는 지따라서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그래서 오늘 뭐 쓰시다고요? 네? 옷이 있었단 말이야? 네. 네. 옷 있었어요. 아니. 네. 약간 TMI 때. 쿨하다. 쿨하다. 좀전 아니야? 근데 나 오늘 화장해가지고. 어 당당해요? 자신감. 봐. 어제 열심히 가리더니 이거 다 숙박 일일이 숙박. 시간이 시간이야? 일일이 숙박. 열흘 중통이를 해봤는데 네. 그 혹시 저희 지금 저희가 원래 동계 방과후를 강향에서 하고 있어야 하는 데 저희가 떼는데 빼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증을 하려면 봉사시험 그걸로 밖에 인증이 안 돼서 그봉사시험못 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겠습니다때 제가 잘못 적었는데 바꿨습니다. 어떻게 되냐고 하면? 금성고등학교 네. 맞은 거아니아니 네. 아니야, 아니야. 네. 아, 네. 확인됐어요. 2부 린이요. 2부 린이요. 0313이요. 정한 거야. 근데 공사기 선물. 잠시만요. 0313. 어, 근데 언니 잘 어울린 다 장바구니 스타일. <웃음> 밥을 정하는 당장 참여하시고 참여하겠소. 밥 먹을려면 어디로 가야 돼? 이건 육회. 저희 그 기숙사. 뭐야? 몇 번까지? 지하 1층으로 가시면 스태프들이 안내 해드릴 거예요. 빨리내어세요 기개 중에 골라서 먹으면 요박싱 뭐, 뭐, 아, 아, 삼겹살. 아, 삼겹살. 아, 아, 삼겹살 삼겹살 육회가 <목소리> 제일 많이 왔 거 아, 만어지 깔봐.